됐다. 어때? 1.6.4. No. 와, 너와나 스킨 재민이 됐어요. 야, 좀만 기다려 봐봐. 덕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죠. 아니 나 지금 어, 서버 들어왔는데. 아니 여기 있어 봐봐. 그러면 덕구 어디로 간 걸까? 몰라. 들어갑시다. 나이 나 밑으로. <웃음> 야 거야. 우리 세명에서 단체로 재민이 되는데. 으악! 들어왔다. 빡. 11번. 아이. 와악 맞은편에 몇번이 있지? 으악! 12번이다 으악! 정몇 11번이 있냐 이거? 원래 이 맵은 여기를 겁나 올라가주는데 공루리가 응. 아이거1 0 올라가면 인트병이 있어요 그렇지 이방 뭔지는 기억나지도 구 어. 야 내려와봐 내려갈까? 아, 인첸트병 뭐냐, 이거? 위로 올라가면 뭐 있어, 근데. 위에 인첸트병 있던데? 한만, 몇개 있어? 한두 개. 개씩 준다. 한 개. 아, 여기서. 혹시 모르는데, 이거, 챙겨가보자, 몇 개. 아, 계속 준는거 봐. 응. 어. 야, 이 나와, 이 재민이들아. 야, 비비는 야 먹어준다, 몸. 재민이들의 사투. <웃음> 야. 야. 나 아홉 개면 충분하다. 야, 없어진다, 요 나와, 이 잽니다. 야, 이거 혹시 근데 경험치로 바뀌면 계속 있나? 없어지는데, 요 야, 계단 내려와뭐 없어져. 잠깐만. 1, 1레벨 올리고 내려가볼게. 아 계단. 어, 아 없어지네. 경험치 자제가 내려가자. 여기는 알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오경험치. 뭘 예? 의미할까요? 오 경험치를, 어 응? 실패인데. 5 XP. 아! 아, 나뭔 말인지 알았어. 이거를 바깥에 던져야 어. 되나? 야, 이 뽀록이잖아, 이거. 뭔데? 정확하게 오 경험치가 있는 채로 여기를 데려가야 된다. 야, 야, 계속 뿌리지 말고 한 개, 한개삭 뿌리고 가. 아이, 뽀록 게임이었네. 딱. 야 빠꾸.. 아 빠꾸 당했어 이거 인트그 뭐냐 경험치 바에 있는 거랑 아이템.. 그 뭐냐.. 인벤토리에 있는 거랑 다 없어지고 빠꾸 당하면 그거 그냥 거그 그대로 빠꾸 올라가서 경험치 먹어야 된다 이거 뭐얼마를 맞춰야 하는데 경험치오딱오를 맞춰야 된다 오. 3분의 1 정도 된다 조금 덜 된다 그냥 운빨 게임 아니 이러면 어 빙고 어씨 실패 음.. 이거 머리 쓰는 건데 근데 아, 대가리도 야.. 대가리도올려야 머리 쓰는 게임에 뽀록이 있다 5XP? 4XP 나 나름 머리 아, 떴다고 그래도 숫자를 5까지 올려볼래 나는 5레벨 오케이 어 맞다 숫자를 5까지 올리는 거네 이 녀석 야. 그 다음에 내려와봐 어 그럼 또 나온다 아또그 공간 아니 나온다. 그러면 올레벨이라 해야지 xp라면 5 xp 라고 떨어지니까 아니 올레벨인데 이건 올레벨이라고 떨어졌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요 내려와봐 내려오는 길에 뭐 있는데? 뭐저 Q인데 o xp 아 어. 어 뭐야 오렙 찍고 가니까 어? 야야 야, 떨어지니까 오줌방 나온다 그렇네 가보자 어 하나 깼네 그래도 이쪽으로 가보자 으 안녕 잠깐만 으 안녕. 어, 안녕. 어, 어, 안녕 아니야 으 안녕 안녕 으 안녕 악! 아니야 계속 가보자 악! 아니야 이자스퍼라는 아, 사람이 만든면다이 모양이 또아 아니야 <웃음> 아 아니야 이거 아니, 가는 아니야. 방법이 따로 있어 보이는데 응 그걸 찾아야 된다 나 원은 해봤는데 아, 위에 뭐 가이드 같은 거없었지 따로 응. 이거 그냥 알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야 아니 우리 아니 우리 시공창이 빠진 거야 이거 웅크려서 가면 아오크린건 어, 관계 없어. 계속 해, 시도해봐 그냥. 계속 시도하니까 나도 오 경험치 먹고 계속 떨어지니까 여기 나왔어. Keep t r 그건 이제 그거 없나 과제 없나? 음. 개강을 안 했는데요. 아직 안 했어. 야, 개강을안 해서 그런 거 없어요. 야, 어디야, 여기가? 누나 좀 꺼내줘요. 나 여기 있기 싫어. <웃음> 난 니가 어떻게 다니는지 보고 있거든. 반대쪽으로 나오지 않나? 그럼, 여로 들어가면 뭐가, 어디로 나올까? 으악! 덕구가 나온다. 여로 들어가면 어디가 나올까? 으악! 덕구가 나온다. 여로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 악! 덕구가 나온다 여로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 덕구가 나온다 <웃음> 덕구다 또 덕구다 뭔가 덕구다. 다른 거를 어? 이번엔 4 0 9다이 녀석 음. 근데 근데 뭐..뭐? 뭐? 뭐 없고? 뭐 없고? 어... 블럭 블록 종류는 차이가 없어. 음아 제발 나 좀... 우리가 볼수 있는 게 가로, 세로 밖에 없나데야 음. 아니면 이거 암호 같은 거 아이가? 수... 여기 딱 뭐냐. 여기 방위는 볼수 있잖아. F3 눌러. 음. 응. 웨스트, 노스, 이스트. 그래가지고. 음 어, 방 들어가는 걸로 아무 맞추기. 이런 거 그래? 잠깐만. 한번 확인해볼 어떻게 해보자. 가야 되지? 롤스 한번? 롤스 롤스 모르겠다... 웨스트스우스한스한스 롤스 북서남동은 일단 아니야. 음. 아. 음. 계속 도전하면 되는 게 아닐까. 뭔가를 찾아야지. 음. 음 그래서 음, 이걸 음. 이거 북 북남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지 약간. 음. 잡혀보고 그래. 해봐. 아. 어... 자 이제 동서남북으로 해볼까. 동. Let's spell it out. 남. 북. 동서남북 아니야.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북이야, 이거. 아, F3으로 보라니까? F3으로 어딘데? 아니, F3을 누르, 눌러서 보라고. 거기가 F3을 눌러서 보고 있는데. X, Y, Z 밑. 응. 그거, 못 보는 걸로 안 되지. F에 있다, 소문자 F 옆에. 아, 0, 이런 0, 1, 2, 3. 여기가 노스, 웨스트, 음. 사우스, 이스트. 이스트.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0, 1, 2, 3 순으로 가볼까? 응. 음. 0, 0 먼저, 그 다음 1. 2. 어? 1, 2? 3 0, 1, 2, 3 아니야 음. 3, 2, 1, 0? 3 2야이 개월이 없다 <웃음> 1아음뭐 없을까? 그러게 난 뇌정지가 왔다 적군 <웃음> 내 응? 몸을 차버렸다 야 근데 여기 보면 어머, 여기 잘 보면 위에 그게 있잖아 레드스톤 램프가 있잖아 어. 이걸 뭔 행동을 감고하면 저게 꺼지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하나 꺼져 있잖아 잘 봐봐 위에 8개 중에서 어, 지금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어 내가 한번 해볼게 어? 0,1,2,3이나 1 2, 2 3명을 최단정도로 가라 이런거 아니야? 나 가운데 서가지고 그정도로 복잡하진 않을것 같은데 잠깐만 뭔가를 한번 해보죠 나 밝기 최대로 올릴게 안보여서 눈이 그리고 응? 야, 나 따라와서 와봐, 아빠만. 나, 나따라서 이거 계속 해봐. 뭐 어떻게 다니는데? 그냥 여기 앞에 나와서 옆에 바로 보이는 거 한쪽 벽에만 붙어서 다녀봐봐. 아, 보니?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계속 해봐. 이게 힌트인거 같은데 저게 왜 꺼지는 이유는 있을거잖아 근데 저거 전부터 하나 꺼져있던데 응좀 오래전부터 꺼져있어 저거를 다 꺼야된다 다 꺼야하는거 응. 내가 봤을때 뭘 어떻게 했길래 저게 꺼졌을까 <웃음> 아, 아니면 나 음. 혼자 한번 남아있고 니네들 잠시 나가볼래 여러 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린 안 나. 뭐지? 이거 원래 혼자 하는 맵이거든? 몰라. 아, 이거, 멀티에도 별로 문제는 안 생긴다, 이 맵. 맵 자체는. 아예. 아이어이 아이어를 향하여. 뭐라고? 탄단 간다고? <웃음> 문천지다. 뭐라고? 뭐라고? <웃음> 문 대성 <대성천지를>. 천지. <웃음> 신 천지. 신 천지. 문 대성 천지라는데. 뭐라고? 뒤져요? <웃음> 거기 엄청 안 좋은 데잖아. 난저 불이 어떻게 꺼졌는지가 더 궁금해. 야, 계속. 야! 병신 천지. 야, 이야 요, 요, 니네들 잠시 서버 나와 있어 봐봐. 내 혼자 한번 있어 볼게. 야, 나는, 난, 탈출이다. 쫓겨나. 어, 어, 야, <웃음> 니들들 나가니까 꺼진다, 뭘. 아. 뭔데? 뭔데, 사람 없어야 하는 거 아니, 뭔데? 우리... 사람 나가는 것도 깨는 전략이다. 아, 그거, 우리 셋이 동시에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아. 덕후, 그럼 들어가자. 쟤랑 가... 같이 움직이자. 자, 야, 근데 앞이 안 보인다. 어.. 아, 아예 다 꺼졌다 어..뭐야 어구.. 야야..사우스부터 시계방향으로 쭉 돌자 그냥 한쪽 벽에다 붙어서 그냥하면 된다 그게 어.. 야 앞이 안보여요 예..또..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웃음> 어... 이번에 실명까지 걸리네요 음. 오우.. 아 나갔다오니까 뭔가 해, 해소가 생긴거 같아 어? 야 이거 바닥에 하나만 남았네? 어? 그렇네? 어야길 생겼다 응 나갔다오니까 방법이 생겼어 앞으로 쭉 가봐 2 이... 뭐야? 어, 또 여기야? 이... 야또 여기다 아 1번방 깼네 어야 왔다 들어와봐 TP해봐 나 뭔가 이상한 어, 들어 나... 나도 나도 저기 적인 안녕 덕고 어. 그 아, 검은 때렸어. 부분 이제 검은 부분 쭉길 따라와봐. 점프 투 푸시 더 블록. 아. 패스턴네 여기 있나 땡? 보네. 어? 아 이거 점프하고 블록을 미 때려 때리니까 들어와줘. 할로. 오케이. 내려갈까? Hello. Hello. 내려가자. 저기 뭐지? 저건 용암인데? 내가 왔는데 뭐가 없는데? 야악 계단에 갇혔다 이 녀석 야난 이상한 데 왔는데? 저... 발판이 있는 곳에 왔다 뭔가 야 내려가지 말고 그냥 올라가 봐 계속 어 여기 사다리 구간 한 번만 더 가보자 여기 사다리는 그냥 무한반복인 것 같다 어 무한 만... 똑바로 안 하면 계속 무한반복이 뭐, 뭐야? 뭐야 또 어. 어떻게 보냐돌아왔다 <웃음> 민규한테 뺨맞고 <먹고> 용암에서 탔었다 <웃음> 나 때린 사람 없는데? 민규가 나 용암에 빠뜨렸어아 어, <웃음> 여기 올라오니까 있다 길딱 들어가자 오케이 딱... 아야 아, 이거 불렁 미는 거다 근데, 잘못 밀면 빠지니까, 한 놈이 대표로 하죠 어, 그래. 내가 밀게. 일을 해라, 이 녀석. 뭐? 근데, 맵 개신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야, 아 뭐야? 뒤로 간다. 때려봐봐. 점프로 밀는 거 아, 그, 점프. 점프. 뒷블럭, 아, 한칸 뒷블럭에서 점프. 때리고. 점프 때리고 때린 거 아니야? 그냥 아니, 점프만 근데 어디로? 어디로? 여기 여기 용암 있다 용암이 용암을 빠, 빠, 빠트려 보라 이거 이 녀석 자꾸 달달 떠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오 아우 뭐야 나이사주 음, 떨어진다 덕고 대체 언제 올래 여기로 야나또 <웃음> 죽는다 <웃음> 아니 그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 죽기만 하냐 무지 <웃음> 내가, 애가 도쿠 이거... 잠깐만 점프하지 마. 저거 잘못면 우리 망한다. 네.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이쪽으로. 가자. 가자. 잠깐만. 약 무한의 방위가 쳤다. 잠깐만 나나 나 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웃음> 도망가. <웃음> 왜? 어 야야 야. 도망가. 야 한쪽 방향으로 그렇다. 계속 돌아 나처럼 그러면 없어진다 블럭이 아, 때리지 어, 말고 <웃음> 어 진짜로 어, 다 없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 없어지면? 나들 밖으로 탈출했어 응? <웃음> 계속 <없애. 나> <웃음> 어, 없어졌낭 계속 없어지어어졌없어졌다 계속 없어졌떨 계속 없어지 생길 걸. 빙어빙글 계속 없어졌어 계속 없어졌어 계속 없어야이계 그냥 어만히계어졌 <웃음> 나 살려줘 어. 나 살려줘 어. 어, <웃음> 어 됐다 우리 우리 우리 서로를 만지고 잡아 어, 어, 아, 어, 만지지 않아 어, 잡고 어, 있죠 어, 어. 아. 야 지금 떨구면 어떡해 <웃음> 아 나도 죽는데 근데 야스포이는 야, 보고 어. 해야지 이스포나면 여기가 와 있어요 또 으악 근데 또 앞으로 못 들어가고 싶은데 아. 다시 올라가보자 이게 왜 이따구로 만들었냐 이거 왜 괜찮구만 어? 왔다 어 여긴 아 또... 뭐지? 나 계속 뜯다 보니까 괜찮은 곳으로 왔전안지 이거 하고 싶어 서지는데아 아야. 부서지 말고 아까 덕구가 나 용암의 파트를 죽일라 그랬어 <웃음> <웃음> <그랬다>. 덕구는 <웃음> 어드벤처 모드 콜 <골>. 아니 <웃음> 원래 어드벤처 아이가 원래 서바이벌이다 어. 그렇구만 어드벤처 있나 이거? 1.6.4에 이거 뭐야? 있지? 이거 어, 올라가보자 어? 야 이거 길 열렸다 위... 양털방 열렸다 그러니까 위, 위로 올라가면 뭐 있어? 위로 올라온 빨간 양털방, 파란 양털방 있다 아야 그래. 이거 기억력인 것 같은데 밑에 퍼즐이 있거든 퍼즐 푸는 거 같아 플러? 어, 어 여기 빨간 양털방 파랑냥털방 있는 데저 구멍에 용암 있다. 아. 구멍은 용암이다. 오케이. 여기로 와봐. 여, 구멍, 그거 빠지지 말고, 여기로 와봐. 나 따라와서. 아, 어디야. 우리 갇혔는데, 여기. 용암에 떨어 죽으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단, 일단 아무 때나 죽자. 내려와봐. 이거 스샷 찍어야 될것 같은데. 죽어서 내 쪽에 와봐. 여기 들어와봐. 여기 보면 퍼즐이 있단 말이야. 응. 이걸로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들어가서 죽는 순서를 맞춰야 되는 거 같은데. 파빨 파빨 파. 마지막은 어, 여기 여기를 것 기준으로 이렇게 쭉 세는 거 같은데. 일단 일단 스크린샷 찍어놓을게. 여기도. 자. 파빨 파빨 파로 한번 죽여보자. 대빨 대빨 대. 겁나 올라가 그리고. 일단 겁나 올라가서 먼저 대원색에 빠져봐봐. 난또 뇌정지가 왔다. 어 여기 내가 한번 죽어볼까? 여기 대원색이 먼저 죽어볼게. 그다음에 방 한번 보자. 뭐가 바뀌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빨간색에 죽을게. 바뀐 게 없는데. 간다, 어. 어, 문 열리는 소리 나는데 열렸다. 예. 어, 그렇네. 녹색. 그렇지. 야, 잠깐만, 빨빨빨파빨 아까, 아까, 어냐 시작하기 전에 죽었던 게 아마 우연히 맞았었나봐. 아 야, 야 이거. 빨빨, 물... 파, 빨빨, 파, 빨. 야, 이 밑에 바닥에 있는 색깔. 빨강소상한데 적어 놓자. 노란색 R2 B1 R2 B1 R1 야, 이거 방바닥에 있는 것, 이것도 저거 가보자. 노란색 빨강색, 은비색 대혼 야, 그럼 네가 메모해오 응, 이메모해난죽으러 간다. 야 나라 이아아아아빨아색아아 죽었나? 아니, 아직, 하나도 안 죽었는데. 그러면, 빨간 거 죽고, 대원, 한, 대원? 빨, 빨, 대원, 빨, 빨, 대원, 빨. 어, 어, 빨간색 한번 죽었고. 어, 어, 아, 뭐가 바뀐다. 열려. 파 팝, 빨, 파 빨, 빨. 빨 야, 파, 이거, 바닥에 뭐. 있는 것도 다 적어 갖기, 해가 어. 빨간색, 레스캐리스 테 it, it out. 대혼색? 일단 파란색에 죽어 야 이거 양털 부스터 진다는 건야 시... 부스기 마 엄마 딸기 먹으러 오래 어? 아 맛있겠다 나도 나도 응? 여기로 못와 나도 딸기 뭔 소린데? 나도 딸기 어? 아 나도 딸기 R, B R. 나 먹고 온다 아 나도 딸기 음, 또뭐 있다. 나 일단 대원이 죽는다. 음. 대원이 죽어야만 할것 같다. 어, 대원이 죽었고. 어, 대원이 어, 죽었다. 또문 열렸다. 예스 아마 둘 중에서 색깔 많은 거에 죽는. 음. 그 다음에. 아마도. 노란색. 은비색나은비색할때나 S 적을 거 같아. 알파바. 빨파파? 빨파, 빨파파. 어, 대원. 대훈. 대원. 야, 대원이 승리다, 이 녀석. 뭐라고? 대원이가 대훈이. 없지만 이겼다. <웃음> 내가 말 잘못해서 대원이 약쟁이로 만들었다. 대원이도 원래 약쟁이잖아. 야, 대원이, 대원이 승리라고 했는데. 야, 대원이 약쟁이다. 대원이 약쟁이, 본인. 안 된다. 대헌, 대헌. 짱! 문 열렸어. 예. 이번, 이번엔 진짜 대헌이 있다. 문 열리는데 들어와봐. 아, 진짜? 음. 가볼래. 와, 야. 가, 가구하고 들어오니. 어. 문에 뭐가 있는지 봐라. 이게 뭐야? 야. 가자, 대헌이. 문이구나. 아, 올라가는 속도 꽤내려 올라 안돼 아, 그래, 야, 아까 아까 그 문의 순서, 방바닥 순서 외우고 있나? 오케이, 내가 가볼게. 어, 밟아줘. 맨 처음은 어... 노랑색? 그 다음은, 대헌이. 대헌이 어디 갔어? 아 대헌이 어디 갔어? 아, 오케이, 대헌이. 아, 잘못 들어갔다. 이상한 짓 했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들어가. 위치 찾는 게더 힘들다. 노랑색 빨강색. 그 다음에, 은비색. 대원이 네 번째는 대원이. 대원이 빨강. 어, 그 다음에. 대원. 어, 그 다음에. 어, 빨강. 그 다음에. 노랑. 그 다음에, 어, 은비. 그 다음에, 어, 빨간 거 어디 갔냐. 응? 성공했다. TP 해봐. 나이스. 그 다음에, 마무리 파랑색 들어왔어. 나야 야나 나, 나 어디서 뺨맞았는데 아무도 나도 없는데 나도 잠깐만 응. 한 명당 깨야되는거가? 그냥 TP하면 된다 오케이. 그... 그... 그... 계속 떨어지는데 그... 아니 왜 어? 허기지나? 어? 뭐가 바뀐 거 같은데? 아닌가? 왜 이렇게 배고프지? 아, 그런가 보다. 여기서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건가? 그런 거 같다. 떨어져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 11번 들어간다. 어? 바뀌었다. 일로 어, 쭉 가면? 뭐야? 거미가 왜 있어? 그리고 아마도 거미를 피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같 난 어, 일단 모르면 모르면 죽어라고. <웃음> 어. 개 개뚜랄래, 민기 니가. 나 거미한테 개싸막고 있어. 올라가. 됐다. 나이스. 성공이다. 양동작 좀 좋았고요. 일단 어 일단 여기서 잘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약간 시계 소리가 나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야, 여기다 세이브 하고 싶은데. 밤으로 만들까? 아. 24,000이다, 이 녀석. 어? 야, 밤은 뭘로 해야 되냐? 5만이다. 뭐야, 나, 나, 시계. 응? 뭐야, 야, 야 시계, 시계 멈쳤는데 시계 소리 겁나 천천히 가. 어? 어. 어, 야, 야, 거미 안 나온다, 이제. 오케이 아 거미가 이렇게 멈춰버렸네 나이 나 침대에서 자고 싶은데 나나 나 너무 느려졌어 야야 야, 침대에서 자려면 명령은 뭐 해야돼 어 잤다 잤다 그냥 클릭하니까 되는데 응 음. 어디서 자꾸 징징이 오는데 어, 어 내가 그로 가볼게 뭐야 나, 뭐야 징징이, 나 징징이 발견했거든 일단 뒤로 가면 시계가 있고 앞으로 가면 시계가 다시 간다 야응 어. 잠깐만 이 징징이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야이 징징이들아 너 어디있어? 나 징징이가 카트 타고 있는 곳어아여기네 여긴 어떻게 도착한거지 나는 구속이 안불렸는데 어떻게 해야되니 시계 시계로 다시 아아 1.6.4 개답답다아 이게 시간이 멈춰서 구속 가야 된 거고요. 어 1.6 어 구속 자체는 멈췄다. 해야 된다는 걸까? 야 된다는 걸까？야, 야, 열로 가면 올라간다. 이 위에 있다. 헬로우, 헬로우 야, 뭐다 어, 여기 들어가 보자. 아까 거기잖아. 일단... 야 아까 어떤데 여기? 침대. 나 거미도 다 멈췄네. 나 얘네들한테 보복 좀 해야 되지. 보복도 안 된다. 그럼 시 시간 가게 만들어 볼까? 아 잠깐만 양동작 야 양동작전하자. 뭔데? 내가 징징이 카트 타고 있는 데로 가볼게. 지금. 시계 돌려봐 돌려서 tp 해봐 오케이 오케이 조그마양동작전이다 안녕 시계 Stay steady out 어? 시계가니까 다시 움직인다 응? 아직 다안 된다. 우리 지금 시계 방에서 막혔는데 우리 지금 새로운 걸 하고 있다 거미한테 두들겨 맞고사아야 거미한테 음. 죽으면 다시 와진다 여기 뭐야 야 그리고 한명한 명이 한명다 다른 거 같은데 응어 이거는 어, 각자야 해 되는 것 같다 아니면 니들 시계 다시 각기에서 와봐 어 그러려고 어 시계 멈췄다 깍깍 어, 다시 시계 앞으로 오니까 뭔가 있어 응. 네 나, 나, 여기 거미 있는데 있다. 나 거미 뚫고 올라왔어. 거미 뚫고 어, 올라왔는데 또 반가다. 거미가 나온다. 어, 거미한테 가니까 저, 또 거미. 징징이가 나. 어디 있는 거지? 아, 시계 멈춰놨네 내가 시계 멈췄다. 이... 징징이가 어디 있는 거지, 야? 징징이 방 어디서 찾았냐? 아 거미한 테한면 죽어야 되나? 응, 응 죽어야 되 먹어야지. 죽는 거니까 뭐물물 따이는. 어, 그렇네. 그 시계를 물 주니까 징징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카트 온다. 사람이 탈수 있는 걸로. 어디? 야 거미한 테한면 죽으니까. 사람이 탈수 있는 카트가 생긴다 어, 그렇네. 그리고 떨어져 공째로 으아 그렇네 여기 어디야? 지공이다 우리 지공 여기 다시 나왔어 아니 여기서 자면 안됐던거 같은데 우리 아 자는건 되는거 같다 아 그럼 일로 가자 어 이제 얘네들 움직인다 여덟 어 징징이들 다시 생겼네 아, 가끔씩 탈수 있는 게이렇게 생기구나. 어, 어. 난 다시 간다. 나도 한번 타, 새로 타서 올까? 가고. 아, 다르다. 아, 약간 카드 조 다르다. 응. 또 달라. 계속 타, 타 계속 쭉쭉 계속 타. 안 웃는데. 어, <목소리> 뭐야. 또 죽는다. 예스. 응, 도착한 거 가. 또, 또 가, 또 가. 계속 가, 계속. 나도, 나도 무슨 일인지 몰라. 나한번다 볼게. 아까랑. 아, 까 중간에 내려서 한번 계속 가볼까? 어어, 어, 그럴까? 응, 해보자, 한 번. 야, 여기 오면 강제 탈락인가 보다. 야, 강제로, 강제로 죽는다. 탈락 한번 거창하게. 이메일 강제로 죽어. 뭐지? 야, 또 떠나간다. 놓친 차는 다시 오지 않는다. 나간다. 이때쯤, 야악 니한테 DP하면 죽는다. 뭐 실명 걸렸다, 나. 아, 씨, PTS 올것 같은데. <웃음> 어? 야, 아, 여... 니네 낙서하지 마봐, 낙서하지 마봐. 어, 나 찾았어. 야, 어? 나 나왔다! 12박에서 나왔어! 깼다, 내가, 아, 와. 나왔다. 나왔다. 같이 나가자. 예. 근데, 눈, 야 12번으로 나왔다. 아이, 응. 음. 예스, 문항개 열었다. 홍정우. 자 다시 가자 여로한번 가보자 안으로 들어가보자 야또 시기 나온다 <웃음> 나 일단 거미한테 맞춰 죽는다 나도 맞아 죽을래 올라간다 여기... 나 올라간다 나 사망했다 어? 어발사이 되었다 검사라졌는 시간이 늦게 가서 그런 걸거어걸 그러... 그 똑딱똑딱똑딱똑딱하면서 검... 똑딱 나올걸 걸로 가면 뭐가 터지는데? 내가 카트 타고 다는 데서 낙사하면 안 됐나? 시2분방으로 가면 아우야 여기 몰라, 조금 12분방. 더 바뀌었다 여기 아 근데 나 블럭이 끼어서 죽고 있다 아니 블럭이 낀게 아니라 누가 카트 타다가 낙사했다 그래? 아이 그거 참 낙서하지 말라니까 12번 말고 네. 야 11번 다시 가막그 카트 따는데 그러니까. 바뀌어있다 그거 불로 뽀사지는 모양이 바뀌어있다 으악 야뭐 이렇게 쫄고 그래 그냥 올라가 으악 으악 으악 꺼져 이어서 사망 어 거미 정도야 그냥 통과하지 근데 한번 죽고 나면 안 온다 거미가 근데 카트 똑같은데 야, 한번 죽고 나니까 거미한테 안 온다. 그맵 구조가 약간 바뀌어 있어. 다시 한번 다 볼게. 아 씨, 또카또저 낙사하겠네, 씨발. 야, 우리 낙사한다. 평간에 응. 우리 낙사한다. 미리 작별 인사. 잘까? 내 아니, 목숨을 그 아유 <웃음> 아니, 니네 덕구가 더 이상한 짓 했다. 아니, 덕구 혼자 가는데 왜 우리까지 시공창 그러니까, 가는 건지. 그 그니까. <웃음> <웃음> 우리는 뭔 잘못했다고 시, 시스를 해야 되는 거. 야, 덕구가. <웃음>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먼저 졌어. 재수도 <웃음> 없지, 지금. 야, 야, 저게 딱 그건가? 그, 그 손추리 만화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 딱그거 내 목숨을 으아그꼭 앞에서 깝줄거리네 제일 먼저 죽는 차마 대사조차 마치지 못하고 가버린거 뭐야 주민새끼한테 튕겨서 다시 돌아나왔다 야 다시 그거 마이... 마인카트 타는데 다시 왔디 다시 한번 들어가볼게 응. 카트에서 음... 그냥 내렸다 12번으로 왔다 중간에 내려야 되는 게 맞다. 어, 12번으로 왔다. 응. 나 아까랑 다른 게 없잖아. 어, 어, 아까랑 다른 게 없잖아, 이러면. 아 음, 그렇네. 아니면 11번에서 이제 꼭대기로 가볼까? 나한번 꼭대기 가볼게. 아, 그러니까 맨 꼭대기가 안, 안 열렸었던 것 같아. 없어. 여전히 뭐 없네. 낙서도! 아, 진짜, 제발. <웃음> 아, 덕후, 덕후. 아! 아, 진짜 저 드롤색. <웃음> 가자, 그냥. 하자. 어쩔 <웃음> <들> 수가 없어뭐 <없다. 웃음> 어떻게 가야 돼? 다시 시계 가몰래 이번에. 시, 간을 멈춰보자. 근데 시계방이 어디고? 그, 거미 들어갔다가 나오면, 시계방 어. 나온다. 어? 나 거미 들어갔다 나와도 거미인데. 아, 그거 빠꾸 치면 된다, 바로 뒤로. 그거 가지, 사다리 올라가지 말고 바로 뒤로 빠꾸 치면 된다. 그럼 시계 나온다. 오케이. 시계를 또 멈춰봅시다. 어, 됐다. 멈췄습니다. 야 슬로우 대신 슬로우 감사합니다 어, <웃음> 저는 납니다. 시간이 멈췄지만 빠르게 갈 아네 나도 슬로우다 어 어. 카트는 그 멈췄... 계속 움직이지 카트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아까 그 멈춰있는 징징이다 멈춘다면 어딜 가야되는거지 거미 때문에 못 나간다 <웃음> 그리고 또 다시 시계를 가게 하는 아 거미 새끼 아파 아 죽었어 거미가 사전 예방했다 낙사를 오 살아서 올라왔다 그리고 또 다시 타서 가면 아 미안 낙사다 야나 트롤 했다 미안 아 일단 죽어 봐봐 어 나도 여기서 모르겠다 거미한테 한다, 맞을래. 일로와, 이것들아. 일로와, 이들다 간다. 애들아. 우리 시공장 가자. 일부러 거미한테 맞는 거다. 나 시계에 멈춘 데 있거든, 지금. 다시 가게 해야겠다. 와, 여기가 제일 어렵. 어? 야! 와인카트 때려 패가지고, 뺏을 수 있다. 어. <웃음> 뺏을 수 있다. 야! 야, 잠깐만,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 가 그, 징징이 때려, 카트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 어, 응. 뺏어, 뺏어, 이거. <웃음> 아니, 아니, 징징이 그거 뺏으라는 게 아니고, 부숴요 부서, 부서. 설치하지 말고, 부숴 부서, 부서. 부서. 응. 여기서, 여기서 설치하는 거 아닌 것 같다. 할까 아니 주민을 패지 말고 카트 하나씩만 먹어봐봐 응 음, 먹었어 그리고 죽어 카트를 먹고 죽으라고? 아니아니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있다 애가 자 여보세요 네 일로 아니 잠깐만 시계를 멈추 얘 보고 나가는 좀... 길에 막혔거든야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이> 뭐야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우리 일로 오니까 나길 막혔는데. 진짜냐? <웃음> 그냥 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뭐 있는데 거기? 가볼게 한 번. 에 약간 똑같다. 아니 아. 다르다. 아니 아니 뭔가 기상천외하게 다르. 뭔가 많이 부서졌다.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웃음> 주민이 엄청나게 많다. <웃음> 오히려 고장난 것 같은데, 이거 <웃음> 나 슬로우 걸려있는데, 제발 뭐 밖에 있어라. 자, 카트를 먹고 시계가 안 흐르는 상태에서 음. 거미를 넘어서, 주민.. 주민이 이거 카트 멈춰 있는 곳이 있었는데 어? 여기 뭐야 왜 떨어져? 나왜 떨어져? 나만 내로남불에서 가면? 예. Yeah. 에아 더.. 어 뭐야 우리 안 죽었어 <웃음> 야그 마지막 부분 있다 이거 음 카트 뺏은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 음. 뭐야 나그 떨어지면은 떨어진.. 그 그냥 그쭉 가면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그 부분 있다 이가음 거기서, 그냥, 건너는, 길 건너가지고, 카트 설치하고 탔더만, 그렇게 됐다. <웃음> 야, 나 벽에 깨서 간다. 뺏어야지. 야 카트 뺐을 거든. 벽에 깨서 카트 갔다고. 해나. 카트 내놔, 이 새끼들아. 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져. 빈 카트가 자주 내려온 덥고 <웃음> 문 지키고 있다 불협에 뭐야 챈소해 주고 누가 앞에서 자꾸 <웃음> 구멍이 들어갔다 나가길래 구멍 막았다 내가 <웃음> 자 여기 안에 있다 니꺼주웠다 주민 조만간에 때려패서 뒤지겠다 이거 시계를 돌리러 시계 돌려봐봐 그냥 다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시간을 추... 시간. 승... 수... 어... 나요 네 없어요 젠장 난 지금 징징이가 떨어져 뒤지는걸 보고 징징이 한명 더가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 밑은 지옥이에요. 예가세요. 아니요 아이언데요. 내 목숨을 아이언. 뭐야 여기서 이거 설치해서 가볼. 래 그러자. 자. 라이트. 아 있는. 천당 가라. 카트 거꾸로 날아갔다. 왜나다천나나나나 <웃음> 그래, 천... 나, 나, 나, 나, 뒤졌어. 이거 어, 아니고.. 중... 아까그에 내려야되나봐 아까 그분에서 분... 내려야 그 내리니까 다시 12번으로 왔다 나한테 TP하면 아. 그 레일 안쪽 올수 있다 야 12번 안쪽에 토너가 있네? 야 아까 거기잖아 야 12번 안쪽에 여기는 뭐냐? 으악! 깜짝이야 뭐? 어덕후 하나 깼다 나이스 덕후 12번 안쪽에서 뭐 발견했어 아 11번 깜짝이야 뭐 발견했어 어, 그냥 음. 12번 안쪽이 여기다. 여기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거. 응. 음. 여기가 12번, 저 위가. 어 진짜? 오. 어. 아, 마인카트. 투... 아! 그니까, 러 이게. 하지마, 이거. 어. 땅 생기고 없어지는 퍼즐이다.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절대. 그 밟아 봐봐, 봐봐. 땅 생기고 없어지는 퍼즐이야. 일단, 요렇게 해서 건너쪽으로 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거 킨 거를 꺼봐. 어. 밟아 봐. 그 다음에 이걸 끄자. 이걸 밟아 그다음, 길이야 눌러 봐 아, 어? 저걸 꺼 그걸 켜 가서 이걸 끄고 이거. 저거 키면 끈나못 갔어 <웃음> 네. <웃음> 나못 갔어 이들아 <웃음> 이건 <이걸> 순서대로 마음이 <웃음> 쉽지 <웃음> 나 스스로 길 차단했다. 나또야 <웃음> 아, 일단 <웃음> 저걸 한번 뭐... 눌러볼까 이거? 그리 이게 저, 뭐 해봐. 뭐가 켜지는 거지? 음, 꺼졌어. 아 이거는? 이건... 음. 조금 밟는다고 어, 꺼지 아, 이쪽을 켜봐. 아야 이쪽 요쪽을... 아왜 아, 왜? 꺼졌어 어. 그거? 왜 꺼졌어? <웃음> 오, 갑자기. 야 이거 뭐지? 어, 우리 왜 다시 올라왔냐? 아. 야, 이건, 이건, 이건 더 건들지 마. 괜히. 그, 여기서 뭐지? 야, 유, 그거 한 번만 잡아볼래? 저맨 끝에, 저, 저 부분 있잖아. 요 부분에, 다리. 이거 그냥 점프해서 건너가면 안 되지. 안 되지. 머리 부딪혀. 아, 아, 뭐야. 콩콩이로 색하는 불가능이네. 머리 위에 반칸 딱 남아있어. 콩콩이로 색하는 못한다. 어, 내려 올려. 뭐야? 나의 반응을 안 해주냐? 왜부세요 아, 그... 하지 말봐 아무 일도 없었다. 밟아먹어. 예, 밟아도 반응 안함 이거, 이거를 반응할까? 내리고. 열 밟고. 어? 야, 나 넘어간다. 응? <웃음> 나 넘어간다 가만히 <웃음> <형>, 나와봐봐 <웃음> 응나와봐 어? 응? 아마 이게 켜지면 저게 안 켜지니 그런것같은데 응. 덕구 그 여기 봐봐. 아야 TP해라 그냥 <웃음> 이거 이거 아니 응 그거 작동안다니가끝났다 또... 이거. 흐로 고장 흐로 고장 TP할 것야 누가 아저뽑으면 안되겠네 이제 함부로 밟아 밟아 들게 안되지 야 다시 다 채웠는데? 됐다 열렸다 어, 됐어. 넘어가, 넘어가. <웃음> 세번째 아 이건 좀 어렵겠다 안보이는 부분도 부분들이... 있네. 내 목숨을 하이유 <웃음> 혼자, <격리됐다. 웃음> <웃음> 혼자 격리 됐다 그냥 나 떠나 저거 혼자 격리 시켜 저거 어. 안돼 이럴 순 없어 <웃음> 뭐야 이게 <웃음> 거기서 야, 네가... 한 명씩만 가봐 응. 여러 명이서 계속 가지 말고 이거 이거 한번 밟아볼게 끝에 어. 있는 거 덕구네 자리 꺼. 안 된다. 총원이 나오고 덕구 어? 뭐지? 경기 되네? 당했다. <웃음> 잘 되냐고 왜 갑자기. 마인카트 다섯 개 들고 있다, 나. <웃음> 카트만 다섯 개. <5개. 웃음> 아 어. 어? 틀렸다, 강제로. 돌아왔다. 잠깐두 번째 어떻게 가냐? 두 번째 열려있잖아. 아니, 안 열려있는데. 어, 왜, 왜 다시 넣혀이냐 저거 누가 끄고 온나, 저거. 작동하고. 있. 얻는 거? 저거 이거? 끝에 있는 거. 이거? 어. 이러면 된다, 얘가. TP. <웃음> 아마 두세 명이서 하면서 한, 몇 명은 희생해야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웃음> 게임이. 음 이거, 일, 혼자서 다 했는데, 망가져서 그래. 힛이 <웃음> 어쩌다가. 아까, 나 여러 여기... 명이서 올라갔다 이거. 그것 때문에. 아, 일단 여기 가서 이거 꺼 볼게. 어, 일단 그걸 끄고. 끄... 어. 어, 이거 뭐야? 어. 나나울고한번더 밟아 봐, 봐 봐. 안 된다. 저게 꺼져야 한다. 그럼 저걸 끄고 아, 여기 타이밍인가 보네. 이이 이, 이 맵은. 이렇게 된다, 이거. 예스. 근데 이건 는 아,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먼저. 야 이거를 꺼봐 아니면 저걸 꺼봐 저기 끝에 있는 거 잠깐만 이걸 어 아. <웃음> 실패다 <웃음> 강지 실패다 아, 이거 모르소리 모르아닌데? 모르소리 모르아이라니까 이 소리 모르소리 악 블레이즈 소리야 블�... 아 블레이즈 그거 맞는 소리가 뺨만 맞는... 너는 뺨 맞으면 무슨 소리 나냐? 뺨 맞으면. 난또 이거 고장난 데 있다. ᄒ <웃음> 쳤다 <갇혔다. 웃음> 뭐야, 이게. 저거는, 어쩔 수 없다, 경혼이다 이거, 나... 이거였나, 그 다음에? 어. 오 어, 아, 으아! <웃음> 건너가. <웃음> 아, 독보는 아, 아, 못 건너간다, 이 녀석. <웃음> 건너가고 있는데. 으흐하하하. <웃음> <웃음> 에라이씨. 또 작동 안 한다. 이거안 눌렀으니까 작동을 안 하네. 두 번. 나이단계 뭐, 정정당당하게 뭐. 깨고 있어. 눌러.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클리어 할수있는 와! <웃음> 아! 아니, <웃음> 뭐야. 안니어놨네 <아니, 웃음> <출원할래? 웃음> 아니 뭔데 될까? <웃음> 나는 아, 트롤해도 안 되지만 너도 트롤해도 안. 돼. <웃음> 아 이거를 끄고 가셔야죠 님들아. <웃음> 예. 아웃겨. <웃음> 아, <웃겨. 웃음> 아 도대체 트롤한다. 아, 근데, 왠지, 저, 안쪽에 불 켜져 있는 거, 저거 꺼야 할것 같은데. 그니까. 러 음. <웃음> 어, 아, 아, 아, 끌래? 누구야? 니가 껐어, 이놈아나 아니라고. 나안 밟았다고, 아무고너 뒷발로 밟았다. 내가 방금 봤다. 됐네. 꺼봐. 그거 끄고. 어, 그, 아니. 그걸 꺼야 돼. 그걸 끄고. 민규가 여기 중간에 넘어와서 저거 끄고 저거 밟아. 요, 아니, 그거 뭐지? 그쪽에서 니, 니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없애고 오른쪽에 있는 걸 세워야 되는데. 그 발판이 뭐였는가? 그래, 어, 이거 그래. 생기네. 어. 이거 그렇게. 생기고. 다시 저거 넘어가. 밟고. 다시 이걸 밟고. 어, 또 넘어가서. 넘어가, 넘어가. 그리고, 맨 처음에 있던 걸 켜. 그걸 켜. 그리고. 어, 이제. 깼다. 깼, 깼다. 됐네. 혹시 이거 길을 일정하게 정렬 안 하면은 또 작동 안 하고 그런 거 아이가? 응 아, 아, 패턴 있다 아이거 아, 이거 길이 여기 하나가 아니라 저두 개가 있다 이거요건둘중 하나가 작동을 해야 돼 왔어 그걸 밟아봐 민규 거기 왼쪽에 있는 거 밟아봐 안 밟아봐 밟아서 꺼 켜져 밟아도. 있는 걸꺼 이거 안 밟아줘 그 다음에 총아 이거 밟아봐 응 됐어 뭐야 깼는데지? 잠깐만 TP 아 잠깐만 TP가 아니라 맵을 아무리, 제대로 한번 네, 해볼까? 해드리... 아, 여기가 아, 마지막 맵이다 퍼즐 없어 더 이상 그거 발판 퍼즐 없어 어. <웃음> 그럼 아, 더 모아 그냥 어, 아, 막혀있다 이게엄뭐 음, 어? 뭐지? 어쩌란 거야 이놈 아, 알겠다, 야, 나와봐봐. 응. 이거, 어, 어디를 밟느냐에 따라서, 들어갈지, 나갈지 결정되는데, 다 빼야돼, 이거, 여덟 개. 그니까, 러 응. 이거, 이거 밟으면 뭐가 들어가고, 이거 밟으면 뭐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 열어야 돼, 뭔까지 말고. 어, 찾아야 된다? 응. 이거 혼자 해야 될거 이거는. 여러 사람에서 밟아가지고 오래, 잘거 있을게요. 가면... 어, 그로가 우리 여기 있... 아니 여기 있자고 아. 이 잼민아 하다가 포... 야 나도 잼민이다 <웃음> 잼민이다 <웃음> 하다가 나도 하다가 안 잼민... 되겠으면 내가 할게 내사로 오케이 나는 저런 거 하면 내정지 빨리 와서 안 된다 야 여기 빼 달라고 <웃음> 다 켜졌어 아, 일곱 <웃음> 개까지 했는데 한 개가 안 된다 다 켰다 어 뭐야 다 켰는데 하나 들어갔어 <웃음> 레전드 아. 민규이 해볼래? 약 도전이다 야 하나만 키면 되는데 힘 화난다 나어 뭐야 고정돼있네 역시 브레인